저는 내 네,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인류에게 자동차가 생기고 같이 필요하게 된 자동차 매트. 오늘은 윤생이 현장에서 오랫동안 접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동차 매트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과거 초기 매트부터 현재 매트까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장 진화된 매시 매트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그래.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자동차 매트가 여러 가지 형태와 구조로 변화되고 진화되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사용자가 알지 못했던 것도 있으실 겁니다. 잘 봐주세요. 동티뷰! 매트를 세대별로 나열해봤는데 자동차의 역사를 알아보니까 1세대가 섬유 매트가 아니고 고무 매트가 1세대였더라고. 그럼 자리를 또 바꿔야 되겠지? 이렇게 1세대 고무 매트, 2세대 섬유 매트, 3세대 벌집 매트, 4세대 코일 매트, 5세대 메쉬매트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 우선 1세대 고무 매트 초기에 고무의 향이 너무 진하게 나서 역하고 불쾌감이 있었지 무겁고 미끄럽고 물기는 흥건하게 고여있고 흙먼지나 오염물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지저분했지 2세대 섬유 매트 터미나 스웨이드 재질이라서 흙먼지나 오염물이 그대로 묻어있고 노출돼 있어서 지저분하고 먼지가 많이 나고 세척 후에 물기가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아 젖어있어서 습해져서 불쾌한 냄새도 나고 그랬지. 3세대 벌집 매트 이때부터 매트가 기능성을 살리기 위해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인 것 같아. 그런데 초기 모델이라 그런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피하고 싶은 매트가 아닐까 싶은데 포집력은 좋지만 내구성이 많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뻣뻣하고 이게 또 오그라들어서 미관상 흉해지고 미세먼지가 바닥에서 다시 역류하는 현상이 생겨서 건강에도 좋지 않은 것 같아. 이중 매트 형태라서 청소를 하려면 항상 분리해서 세척을 해야 하고 물기도 에어건으로 한 개씩 굴어줘야만 하고 가장자리가 벨크로 형태라서 넣었다 뺐다 하기가 상당히 불편했지 그리고 4세대 코일매트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 또 다양한 형태로도 나오고 있지 요즘은 코일매트와 5D매트가 결합된 6D, 6D 제품도 나오고 있고 동트뷰 코일매트의 큰 장점은 흙먼지나 오염물의 포집력과 그리고 포근한 쿠션감 그리고 차 안의 인테리어를 돋보이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현재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데 현장에서 접하다 보니까 단점이 하나씩 보이는데 첫 번째, 조금 시간이 지나면 손상이 돼서 너덜너덜 내구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두 번째, 너무 두껍고 이열 같은 경우에는 크기도 너무 커서 세척 후 물기 제거가 부담스럽지 세 번째, 물기 제거가 힘들다 보니까 세척을 기피하게 되고 청소기로만 빨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어 흙먼지나 오염물이 항상 콜매트 하단부에 쌓여 있어서 위생상 좋지 않을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5세대 메쉬매트 아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서 특정 상품을 광고나 노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란 것을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티뷰 바로 이게 매스 매트인데 현존하는 매트 중에 가장 최근 버전인데 그래도 쓸만하게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디자인이 세련돼지고 마감 처리도 깔끔하게 되고 색상도 다양해져서 내 차와 맞는 색상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인테리어에 한몫을 할수 있을 것 같아. 일단 두께가 얇아져서 무게도 가벼워. 부담감이 덜하고 얇아졌어도 쿠션감은 그대로 코일매트의 장점을 살려냈어 그리고 겉 표면의 형태가 촘촘한 그물 형태라서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잡아내고 그물만 형태의 안쪽인 중간층은 가늘지만 훨씬 촘촘하게 만들어져서 포집력을 훨씬 더 키운 것 같고 통풍성도 좋아진 것 같아 그리고 중요한 건 청소가 쉽고 편하게 할수 있느냐 하는 거지 일단 두께가 얇고 가볍고 하니까 빼고 넣고 하기가 많이 편해졌어 그리고 부피가 작아지니까 물 세척을 하기가 편해졌지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매트를 접해보았는데 그래도 최근에 나온 제품이라 그런지 몰라도 단점이 많이 보완되고 훨씬 좋아진 것 같아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자동차 매트의 변화와 가장 최근에 진화된 매트를 알아봤습니다. 물론 색상, 디자인, 기능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좋아야 하겠지만 현장에서 접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나 세척이 편하게 돼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 내용 참고하시고 차기 매트 구매나 교환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참고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 차는 내가 된다. 수고했어, 동티뷰